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잔나비 최정훈, 모창실력자에 또 졌다. 최진원 왕중왕전 248.1위, 히든싱어 최이왕중왕전의 진수를 보여줬다. 지난 11일, 지금 방송된 JTBC 히든싱어 7 기획 조승욱에서는 시즌 7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던 12명의 무창 능력자들 중단 1명의 히든싱어를 가리는 왕중왕전 일부가 시작됐다. 총 7명의 모창 능력자가 압도적 무대를 선사해 다가올 이부에서는또 어떤 전율이 오갈지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 이날 라포엠의 더워 무대로 웅상하게 막을 올린 왕중왕전에는 히듬싱어 7의 원조 가수 김민종과 최정훌뿐만 아니라 히듬싱어에 출연했던 원조 가수 임창정까지 출격해 응원을 보냈다. 모창 능력자들의 실력도 4연도 역대급으로 손꼽히는 시즌이었기에 과연 어떤 이가 최고 모창신의 자리에 오를지 시작부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먼저 시즌 7 서막을 멋지게 장식했던 박정현 편의 꺾기 요정 박정현, 유민지가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박정현의 감정 연기를 고스란히 담아낸 그녀의 꿈에 무대에 임창정마저 눈시울을 불힌 가운데 연예인 판정단으로부터 242점이라는 고득점이 주어져 놀라움을 안겼다. 이어 부품 공장 선미, 박진주는 선미의 특훈을 받고 라이브는 물론 퍼포먼스 또한 완벽 소화해 모두의 감탄을 불렀다. 콜센터 김민종, 박상혁은 히든싱역 김민종 편만을 10년 동안 기다려왔던 찐팬 이었던 더 연속 고음인 특징인 착한 사랑을 준비해 시티를 삼킨 듯한 가창력을 선보이는가 하면 원조 가수의 제스처까지 흡수해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었다. 이를 지켜본 김민종은 너무 고맙다, 상렬가 자신감이 생긴다, 라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특히 순대국밥 송가인, 박성호는 최연소 우승자 타이틀을 거머쥐일 수 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 편의 이야기 같은 서울의 달, 무대를 구려 기립박수를 이끈 것. 이내 꺾기 요정 박정현, 유민지와 공동 1위에 오르는 그거를 이뤘다. 청원 경찰 교현, 이신 역시 걸음걸이조차 닮았다는 평을 들으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발휘, 진한 여운을 남겼다. 강력한 우승후보 섭외하러 온잔나비 최진호는 최정훈을 무릎 꿇어던 모창 실력을 최고조로 뽐냈다. 이에 연예인 판정단 점수 248점을 획득하며 현재 1위를 탈환하는 짜릿함을 맛봤다. 일부 마지막 순서로는 노래방의 범정화 최유미가 특별 브이맨 유희관과 함께 포이즌 무대를 꾸며 10주년 특집다운 다채로운 승부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정훈과 모창 능력자 우인의 특별 리매치가 성사돼 또 다른 재미를 더하기도 했다. 어첨현무는한 번이라도 1등을 해보길 바란다 라며 최정훈의 명의의 회복을 기원했지만 역시 나레선드 싱크롤 대결을 완성해 진짜 최정훈 2등에 자리하는 충격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최정훈은 무창 능력자들과 함께한 축하 무대의 감격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라며 감동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아직 히든 판정단의 점수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 과연 남은 5명의 무창 능력자들의 무대는 어떨지 많은 무창 능력자들의 견제를 받았던 섭외하러 온 잔나비 최진원은 우승 후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더욱 궁금해지고 있다. 행운의 시즌 7을 대표할 한명의 모창 능력자가 결정될 JTBC 히든싱어 7년호는 18일 금 저녁 8시 50분 방송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